안녕하세요. 피투게드의 원덤입니다. 네, 오늘은 단백질의 소화속도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또는 식물성 단백질 이두 가지의 요소가 근육의 단백질 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근육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단백질이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느냐 그리고 단백질이 어떤 구성요소로 되어 있느냐 이두 가지의 요인에 따라서 이 근육의 단백질 합성 정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이 단백질, 우리가 먹는 단백질의 소화속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한 연구에서 카제인, 카제인 가수분해물, 유청단백질 이세 가지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먹이고 이 각각의 단백질 합성 작용의 합성 정도를 비교해본 연구가 있어요. 카제인이란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소화 흡수가 느린 단백질이고, 이 카제인 가수분해물은 이 소화 느린 카제인을 더 잘게 쪼개서 소화 흡수 속도를 높인 단백질이고, 유청 단백질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화 흡수가 빠른 단백질이죠. 이세 가지를 먹여놓고 비교해본 결과, 이 그래프와 같이 유청 단백질을 먹은 그룹이 가장 많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 정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카제인 가수분해물 그 다음으로 카제인 이 순서대로 근육의 단백질 합성 정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상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육천단백질과 카제인 가수분해물 이두 가지는 소화 흡수 속도가 비슷한데 왜 육천단백질이 좀더 많은 근육의 합성 정도를 보였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도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청 단백질이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카제인이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들보다 좀더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단백질 합성 정도가 차이가 난다. 특히 류신 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합성을 더 많이 한다라고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 먹는 단백질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이 둘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어느 게좀더 많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할 것인가 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상한 바와 같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경우가 식물성 단백질보다 더 많은 근육의 합성을 이뤄냈습니다 그 이유는 필수 아미노산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에 좀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필수 아미노산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근육 합성에는 유리하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을 식물성 단백질 그만큼 더 먹음으로써 보상할 수 있다 라고 실험한 연구도 있어요 뭐 이러한 연구는 그 채식주의자 여러분들에게 어 좀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식물성 단백질더 많이 먹음으로써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듯이 포텐셜리 보상한다 그랬으니까 잠재적으로 확실하게 보상은 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보상한다 그러니까 완전 100% 동물성 단백질만큼 근육의 합성을 자극하지 못한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침묵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에 있어서 저희가 먹는 이 단백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달라지는지 한번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좀더질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투게더의 원담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도 피타 나로 되세요